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 돈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보는 거거든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인간이 태어났을 때그 뭐라고 할까 제일 먼저 많이 울게 됩니다 어린 애들 보면 막 울고 그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냥 또 울지 않으면 어린애는 또 죽었기 때문에 저 의사들이 또 이렇게 보면 산파라든지 거꾸로 해가지고 어린애 울리게 해 만들지 않습니까? 첫첫 첫 이게 소리가 나오는 게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데그울음이란는 것이 왜 터져 나올 것인가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다 잊어버렸지만 어머니 뱃속이 너무 따뜻하다가 거기가 너무 편안하다가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오니까 어떻게 과연 내가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야. 겁이 나서 우는 눈물이. 근데 사람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. 사람도 막상 그렇게 어떠한 너 얼마 못 산다고 딱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산다든지 죽음을 딱 앞두고 나서는 다 죽기를 싫어하는 거라고. 이나좀살수 없느냐. 조금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 좋겠다.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그럴 것이냐 하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 나이하고 똑같아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발심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먹은 마음이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마음이 최, 최후의 최한 생각이 또 최초의 한 생각이거든 맨 마지막에 한 생각이 제일 처음에 오는 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어린아이 마음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죽기 싫어하고 울고 또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그 사람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섭섭해서 울어주는 눈물도 있지만 또그 사람이 과연 깨닫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울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좀 마음으로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것이 좀 섭섭한 그런 건 있겠지 그러나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좋은 곳을 갔기 때문에 일종의 잔치를, 베풀어야 드려야,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되고 정말 축하해 드려야 될 것인데 그런 축하를 받는 분이 사람이 태어나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? 제가 볼 때. 진짜 그게 우리에게 흔히 말할 때 백천만검 난조거든, 우리가 볼 때. 그래서 죽을, 죽을 때의 마음이, 태어날 때 마음하고 똑같이, 그냥, 그냥 공포스럽고, 여기가 살던데, 살던 곳이 그 나름대로 어머니 뱃속처럼, 그도 이렇게 여기, 여기가 습관이 되 있기 때문에, 과연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, 그러한 또, 큰 불안 때문에, 그렇게 죽, 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아니까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, 엄청난, 뭐랄까, 그, 세상에,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도, 그거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.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, 많이 받은 사람은, 많이 받은 사람은, 항상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효자가 다 되느냐는 아니더라고. 부모한테 효자,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은 사람일수록, 부모한테 불평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거라. 세상 이치가 그런 거. 그리고 또 부모한테, 부모가 또 이렇게 자식한테 잘못 해줬다고 해서 또그 자식이 또꼭부여자가 되는 법 없더라고. 그렇게 별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또 부모를 또 끔찍이 또 위하는 또 자식이 있는 걸 봤을 때 전생에 얼마만큼 잘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느냐. 그래서 흔히들 생각할 때는 인생에 있어서 인간, 인간의 기륭화복, 그 인간의 화복이라든가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기둥 화복이라든지 인간의 생사는 살고 죽는 것은 절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방침 아니겠어요? 또 생사도 필연이라고 이미 살고 죽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 언제 어느 때 죽게끔 딱 태어난 즉 죽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누가 누가 살게끔 죽게끔 해주는건 아니. 이미 인간의 통제 통제 밖에 있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자명한 것입니다.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 크게 울듯이 갈때 하면 크게 울지 남은 거 아니에요? 한번 웃고 갈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오늘 장사다 잘한 거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, 이, 이 중에서 정말 웃으면서 가실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껏 떠들었는데 떠든 보람이 있는 거죠 단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